저희 음식이 워낙 양이 많아서 20분분도 먹기 힘들다고 생각을 이런 했는데, 이런... 남자 손님들도 남기시는 분들 있거든요. 그 정도요? 자신 있습니까? 솔직히 조금 겁은 나요. 이거 우리 3 0끼 절대 못 먹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최선을 다해봅시다. 네, 그습니다저 하나씩 뜯으면 끝나겠는데? 접시만 해. 남들이 보면 거의 뒷다리 먹는 것 같죠? 넉넉카츠 어. 어. 3개만, 치즈카츠도 4개만 더 주세요. 그거 드실 수 있어요? 와, 와 저기 레벨이 차코네요. 다르다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. 세 그릇! 아, 네. 그래도, 그래도 상인분은 뭐. 먹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 진짜 깜짝 놀라지 마 와, 아, 진 현기증 오네 갑자기 막 아, 이대영 선수는 끝났죠? 아, 끝난 것 같습니다 아, 아유, 그 선수님 때문에 돈 먹는 거 아니야? 먹다 보니까 양이 많긴 많 어, 양이 확실히 많아, 돈가스 아까 꽉 찼어 진짜 어, 나더 나 이상 못 먹겠는데 진짜? 수량이 조금 지친 것 같지 않아요?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